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1회 화요일 방송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어, 원래는 어제 월요일날 밤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날 아침에 일찍 올려드립니다. 어, 화요일날 오늘, 오늘 밤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날은 이번주는 어, 화요일날 어, 방송을 두번 해야 되겠습니다. 1011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일요일날 1010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 오늘은 대분류 특이 패턴을 방송합니다. 어, 화요일은 오전과 밤에 두번 방송을 할거예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11의 대분류입니다. 어, 이건 뭐 매, 매주 세 그룹으로 나누죠.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어, 3그룹은 0에서 4지만, 어, 전전주, 전전주하고 고전주에서 2주 연속 2연매를 했기 때문에 봐요. 어, 그래서 이번주는 어, 3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4로 보면 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100%라는 건 아니에요. 네오로또는 어, 의회, 의회에 어, 출연이 가, 어, 있으니까, 어, 의외로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벗어나는 경우가 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라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1그룹은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 요 2월수와 어, 이웃수로 나눕니다. 어, 지난주에는 2월수에서 2개가 나오고 어, 15하고 34가 나왔죠. 2월수로요. 어, 이웃수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수는 2연멸이 있기는 있는데 어, 거의 없어요. 이건 뭐 1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아, 이웃수는요 어, 그래서 어, 이번 주는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어, 개수가 많죠? 숫자가 좀 많아요. 대상수가요. 자, 이 그룹은 다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면요. 아,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3중복이 어, 딸랑 한개 밖에 없고요 이중복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기타에 모여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3중복에 6이 나올 수 있는지 보시고요 없으면 버리시고, 어, 기타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어, 기타가 너무 많죠? 그 어, 여기 기타에 0, 18 이렇게 써놨는데, 18이, 18을, 0, 0을 빼버려야 되는데, 0이 들어갔네요. 어, 여하튼 18번입니다. 어, 3그룹은 어, 다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3그룹도 이번에 3중복에 많이 몰려있죠? 어,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음, 기타가 이제 지금 2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타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어,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 이번 주에도, 어,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아니다, 한번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타가, 어, 이거는, 어, 4연멸, 5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 이제, 나올, 이제 나올 준비를, 이제 할 거예요. 기타는요. 참고하시고요. 어, 1연멸이었다가도 나오고, 2연멸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 이건, 어, 5연멸 이상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 23서부터 거꾸로 살펴 가시는 게 좋겠네요. 3중국이 개수가 많으니까, 기타 23을 먼저 살펴보시고, 어, 없으면 또32 살펴보시고요. 어, 2중복도 없으면 3중복에서 이렇게 살펴보 거꾸로 살펴가시는 게 편하겠죠? 어, 각자 이제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왔죠? 어, 8연, 8연속 중이죠, 현재. 어, 이렇습니다. 퐁당, 어, 퐁당 현재 이제 8연속인데요. 어 지난주에 이제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 왔습니다. 그럼 이번주에 이제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건데 어, 이번주에 출을 해서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전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될지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로 어, 화요일 방송 원래는 월요일 방송할 계획이었었죠. 어, 화요일 방송은 마치고요. 어, 화요일 날 오늘 오늘 이따 밤에 또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루트 용지 분석이죠.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